어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약간 또 아픔하고 고통하고 참사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 아픈 사람들은 도움 필요하는 사람들 나연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터키에 살든 시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빨리 구해야 하고 그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 국제 사회가 터키 쪽에서는 너무 많이 보냈고 시리아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하얀 헬멧 대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는 한 사례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임산부가 안전하게 약간 살아있게 나행히 합사하게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팔하고 다리하고 나무도 부러졌습니다. 특히 허벅지 위 부분도 부러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빨리 출산코앞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수술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수술 해줄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장비가 없고 하니까 의사들은 진통제 만주고 보내드렸습니다. 진통제도 약하게 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근데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하고는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كون ر ت ي ر ي و ق ا بادلسة أبساني تيجي من إي سارة من سارة إنهن تتغلنن ي ه ع ألسة أمن ا م ز و ا ن ي بالوقت المناسب كان ح ص ا ر مفروض علينا ما في مساعدات عم تدخل ما في معدات عم تدخل ما في آليات عم تدخل م ا في فرق عم تدخل لذلك كان الوضع عنا كتير صعب يعني ما كان عنا لحنا الكاميرات المتطورة أو الكاميرات الحراري أو الأجهزة المتطورة حتى نقدر كان هاي ه الأدوات كانوا سهلوا عملية ب ح ث و ل ا ل م ق ا ذ لكن كنا عم نستخدم الأدوات البداية وهذا شيء صعب علينا لعملية البحث والأنقاذ زاد من طول مدة العمليات البحث والأنقاذ ولكن المساعدات هي غير كافية التي دخلت إلى سوريا يعني هي غير كافية بالمطلق يعني هي إلى الآن لا تغطي حجم الاحتياج المطلوب الآن في, في, في سوريا لذلك يعني حتى القوافل يعني عبرسلوا قوافل لحتى ما يتم الحديث انه ما فيه إرسال قوافل من قوم ت ح د ي بعض الضغط اللي نحنا عملناه عليهم فرأيي ب انه إلا الآن لا ما ف ي استجابي من قوم ت ح د ي بشكل كافي أو بشكل قادر يخفف الضغط على المدنيين ا ت بلوك قاتم جاي عبود ق ا ت بلوك قاتم